출고된 지 100km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차량 구매시 LED옵션은 추가하지 않아 자기인증 LED 제품을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고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은 정렬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칸델라 수치는 신차인 만큼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사각은 모두 우측 상향으로 틀어진 상태입니다 신차라 할지라도 조사각이 맞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이네요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아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LED 튜닝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고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브라비오 LED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딸깍하고 걸리도록 한후 배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제조사가 이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운전석조 수치입니다 조수석조 수치구요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전산 등록을 마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좌측은 알록엔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야간 시야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훨씬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상 아반떼 CN7 합법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불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